지금 원래 19만 9천원에 판매 예정이시긴 한데 고군TV 통해서 구매하신다고 하면 15만 9천원에 50대 분량만 판매할 예정이니깐요 뭐 서두.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차박하기 괜찮은 날씨잖아요 지금 저희 캠핑장에도 이렇게 이제 벚꽃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제가 카메라 왜 켰냐면은, 음 이거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 레이 차박 키트를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아주 그냥 저렴하게 간단히 이제 차박 하시려는 분들에게, 음 부담가지 않는 가격선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평탄화 키트를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총 크게 네개의 하나 둘셋넷 상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어 도어가 포켓도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향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음 당겨달라고 하시면 그렇게도 제작이 가능하고 밑에는 이렇게 발판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쪽으로 가보면 여기 부분에는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차량 전체를 평탄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볼 텐데 이렇게 올라오셔서 뭐 테이블이나 음 그런 거 이제 이쪽에 넣으셔도 될것 같고 뭐 테이블도 원하시면은 뭐 제작은 다 가능하시거든요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오, 남아요. 음,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가격대가 이게 지금 19만 9천 원이거든요. 19만 9천 원에 어, 차박을 어디 가서든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 이 트렁크에 다 실리기가 돼요. 어,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용이하고 음 이렇게 보시면 내부에서는 이렇게 바깥에 여실 때는 이쪽이 편할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여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방향을 어 바꿀 수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간단하거든요 분리하는 모습도 지금 보관하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분리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밑에 다리 부분만 빼면 되기 때문에 어, 요거 제작하신 대표님께서 직접 분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거 이제 분리가 얼마나 간단하고 수월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리를 빼고 자재는다도장나무합판으로 CNC 작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홈 부분에 이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다리 부분에 양사이드 홈파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빼신 다음에 또 이쪽 다리 부분 이렇게 빼고 총 4개의 피스로 이렇게 상판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이렇게 뒷 부분에 보관을 하시고 상판을 캡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 지지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판의 위에 상단 부분에 꼭하게 한 부분으로 이렇게 결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어 시트를 다시 올리시고. 이렇게, 트렁크에 보관을 하시면 보관이 끝납니다. 이사이즈가딱 트렁크에 들어가실 수있게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쏙 넣으시고 또 넣으시고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 양쪽 두개 제품은 이 끝에 라운드 쳐진 부분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은 운전석은 뒤로 제끼시게 되고 조수석은 이렇게 앞으로 제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헤드레스트 끼워주시면 차박 모드에서 이제 주행 모드로 이렇게. 만 이제 포착을 하셨을 때는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트렁크를 여시고, 이어를 먼저 내리신 다음에, 운전석은 뒤쪽으로 제쳐지게 되고, 조수석은 앞쪽으로 제껴지신 다음에,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서비스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는 레이차박 세트고요 어 이제 정가 19만 9천원에 판매 예정이시긴 한데 고군TV 통해서 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거거든요 그 연락처로 전락하시고 고군TV 통해서 구매하신다고 하면 15만 9천원에 어 50대 분량만 음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뭐 서둘러서 구매하실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 고군TV에서 보셨다고 하면 요 차박세트를 159,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새 보면은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뭐 그냥 합판 이거 구매하셔서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뭐 거의 그 가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인된 가격에 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기회시니까 이렇게 가볍게 차박하실 분들은 문이 주시기 바랍니다